안녕하세요. 임지아 동행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제가 반응하고 움직였던 그런 이야기를 올립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의 수면장애와 악한 영이 보이는 문제로 세 번의 성령의 음성을 확인한 후에 주님께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2018년도 12월 16일이었고 교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이의 수면장에 특별히 악한 영을 보는 것 그리고 제가 악한 영을 축사한 내용을 말했고 언제까지 밤마다 잠못 자고 악한 영을 이렇게 대적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주변에 성령님의 입, 특별히 권사님들 통해서 목사님께로 인도된 것을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악한 영을 보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유아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보는 목사님이셨어요. <웃음> 그런데 제가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저 진짜 심각하죠? 그렇지만 전화통화하면서 그분 목소리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저를 만나기 전에 교적부에서 아마도 제 사진을 보셨던 것 같아요. 어, 저를 만났을 때 저를 두고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는 정도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아이들을 풀어놓고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냥 아이는 알아서 놀게 냅두고 그냥 저는 말씀 듣는데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대화 후에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다른 구역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한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건 괜찮았어요 어차피 영유아부 담당이셨으니까 저희가 상담받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 자체는 안수기도를 잘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큰 결정을 하신 거였겠죠 저는 교회에 그런 룰을 몰랐어요. 어, 그런데 놀랍죠. 주님은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 음, 최근에 제가 이제 성령님의 행적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저의 SNS 기록들을 보니까 음, 전에 교회에 그 어떤 룰들을 많이 깨고 다닌 것 같았어요. 뭐 시끄럽게 외치는 통성기도 하고 막불 받아서 교회에 그 악한 형들 막다 팔로 막 쳐부시고, 니시 외치고, 예슈아 외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인분주의하고 신분주의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여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로 외쳐서 하는데, 좀 기도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모였을 때 반드시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묵청껏 외쳐야 마귀들 떠나가요. 영권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강한 용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좀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없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해서 교회에 불붙이고 다닌 그런 간증 다음에 또 할게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목사님께 전달을 했어요. 주님이 목사님을 세우신다고 하신다. 무엇을 세운다는 것인지는 직접 기도해보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깨끗하다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셨다고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고 깨끗함이 능력이다. 그 말을 전했거든요. 깨끗함이 영권이다. 능력이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음성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전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2018년도에는 연결고리라는 단어만 말씀하셨고 그 목사님과 제가 어떤 연결고리가 될 거다 이렇게만 처음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2019년 12월 27일에 기록이 있어요 정확히 유튜브라는 <웃음> 연결고리를 알려주셨어요 어, 그런데 저는 입을 꽉 다물고 지금 4년 이상 5년째 버틴 거예요 전에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공개 안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축약해서 결론만 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걸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짜, 시간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 이렇게도 쓰시는 것 같네요. 좀 제가 특이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훗날에 제 영상 보시고 또 새로 이렇게 깨어나시거나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분들 10대에서 30대 사역자들은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동영상이나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실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후 2주 후에 12월 31일에 있었던 내용 기록은 1월 1일에 했어요. 화면을 보세요.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를 안수기도 하신 그날부터 음, 31일까지 2주간 엄청 고생을 하셨나 봐요. 저희 아이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괜찮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심각하다고 느끼셨는지 교회 내에 축사하시는 권사님을 연결해 주시겠다고도 하였어요. 저는 흔쾌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기록들을 보니까 안수기도 받고 나서 이제 새벽에 대접기도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아이에 대한 악한 영의 공격이 사라졌다라고 2019년 1월 5일에 써놨죠. 굳이 목사님 말씀대로 다른 권사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이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의 능력도 이제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자, 1월 6일에 기록을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난후 두 번째 홀리다운을 경험했을 때의 간증입니다.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팔 들고 성령의 불꽃처럼 막 방언기도 하다가 성령의 바람으로 뒤로 확 누워버리는 그런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임재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회의 종교의 영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교회를 깨끗게 하겠다.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니골라당을 뿌리째 뽑는다고도 하셨어요. 이제 그중에 한 명이 저희 18년도에 그 당시의 공동체 장이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상한 거 몰래 다니다가 영적으로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리고 타 교회에 이제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저희들이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위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 마구마구 눌러댔고, 그 당시에 구역장님이 그분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저희 예배에 오셔가지고, 치유의 은사자들 이제, 은사 좀 끝났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돌려가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다 이제 공동체 장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국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기도했고, 바로 그분이 쫓겨나갔어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눌리고, 뭐, 시기 질투도 당하고, 좀 괴로웠는데, 주님이 레마의 음성으로, 천명이 너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육에 속한 그런 자들, 그런 교인들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게, 이제,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잘 견디세요. 결국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결국에는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나면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주님께서 변방으로 쫓아버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19년도 12월 27일 제가 유튜브 를 시작한 지한 달쯤 되는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부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18년도 12월부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냥 세우겠다. 뭘 세우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어, 그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치만 이제 19년도 2월에도 어, 이제 담임목사님으로 세울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음그 부목사님을 만난 후에 엘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엘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은 제가 느끼기에 어, 쓸데없는 시기질투가 없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결국 세 권사님 중에 어, 이 깨끗한 부목사님을 알아보고 저에게 연결해주셔서 성령의 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한 획을 어, 그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엘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대충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분 말씀 이런 말씀이셨어요. 주님이 뭘 세우겠다는 거야? 목사면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뭘 세운다는 거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뭘 세운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저도 아리송송했어요. 그한달 후에 정확하게 이제 다임이라는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건사님이그 악한 공동체장한테는 절대 안수기도 받은 거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비밀을 지켰었거든요. 후에 한참 후에 이야기했어요. 2020년 2월 기록이죠. 제이 권사님의 말투가 기억이 나요. 약간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번 부목사님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교회에서는 해외에 계신 목사님이나 타 교회에 계시는 목회자들을 섭외 중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에게 하셨어요. 제이 권사님의 이제 영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존중을 했었기 때문에 한동안 저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19년도 2월에 정확히 그 중요 단어, 그것을 세우겠다. 그 음성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이제 들은 그 음성을 딱히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권사님들한테 깨끗한 목사님이다. 깨끗하다. 그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좀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웃음> 말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봤자 교회 안에서 이제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꽉 다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부목사님 곤란해질까 봐 얘기 안 했죠. 2019년 12월 27일 기록은 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환상으로 본 내용이에요. 그날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어,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전에 그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모르고 일대일밥 먹은 적도 없고 목사님 근처에 제대로 인사한 거, 전두팀에서 전도여행할 때나 제가 교회 나오기 직전에, 일주일 전인가? 교회 커피숍 문 앞에서 마주친 게 전부예요. 항상 멀리 있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엄청 슬프게 오는 거예요. <웃음> 아, 그리고, 목사님이 물 속에 계시고, 관 속에 계셨어요. 근데 관에 이제, 관이 열려있고, 목사님이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 심장이 이렇게 빨갛게 아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요새는 그분이 왜그럴지를알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울면서 되게 중보기도 했어요. 사실 어쩌면 목사님이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주님께 목사님 돌아가시게 하지 말고 그냥 아프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니 목사님이 두 번의 수술을 하셨어요. 뭐 심각한 수술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수술을 하셨어요. 초기에 그 단임 목사님에 대한 주님 음성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에게는 오래 참으셨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종교의 형들한테 엄청 시달리셨어요. 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이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해요. 제가 끝까지 잘 가도록 꼭 기도를 해주세요. 2020년 1월 3일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 영상을 그 부목사님께 알리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요. 그 음성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3일을 버텼어요. 저희 교회 이제 직분자들에게 전에 제 채널을 알리지 않았었어요. 공동체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권사님들 입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알렸어요. 그래서 가까웠던 그 제이 권사님은 무진장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분 간증도 올렸는데 채널은 안 가르쳐줬거든요. <웃음> 그렇지만 제가 또 그분들 듣기 좋으라고 영상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권사님 영상을 이제 녹음해서 녹음한 것만 들려드렸는데도 되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들을 용서하라는 주님 음성을 제가 전했어요. 네, 뭐 회개 뭐 이런 것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성령의 음성 되게 깨끗하고 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은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슬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음성 들은 거 전하면 딱히 좋아할 사람들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듣고 싶다 듣고 싶다 하지만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1월 5일 기록도 보이시죠? 결국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 6일에 제가 목사님께 그 안수 받고 치유받은 저희 아이 그 간증 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 받고 약 1년 후의 일이죠. 기록 보이시죠? 카톡으로 보냈던 기록도 제가 남겨놨더라고요. 진 대단합니다. <웃음>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되게 또 꼼꼼해. <웃음> 아 자화자찬이 아니고 제가 봐도 좀 신기해요 요새 저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그 당시에 그 이제 영상 썸네일 보이시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채널에 6일 날 그날 또제 친구를 도우라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됐는데 그 친구가 저의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성교를 나갔어요 애 둘인 엄마인데 남편한테 막 욕먹고, 시어머니한테도 은근 욕먹고, 핍박 받아가면서 나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친구 한명 세운 것만으로도 만족이 돼요. 왜냐하면 뭐, 제 지인들, 친구들한테는 다 전도를 어쨌든 했거든요. 어떤 모양이든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오랜 방황 후에 제가 되게 성령 충만했을 때그 친구도 이제 교회 등록까지 됐고, 어,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만족하지만 어 그래도 주님은 그걸로 절대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아, 이 기록은 5월달 기록이에요. 세 명이 정확히 같은 부류의 내용을 꿈과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각기 다른 장소였죠. 그니까 그 후에 아이가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1월에 그 안수기도 받고 좋아지고 나서도 이제 그 부목사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이 중보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새벽 5시에 아이 때문에 잠에서 깼다. 그래, 좋게 생각하자 하고 40분간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 다리를 잡고 기도를 했는데 하, 이제껏 본뱀 중에 가장 징그러운 놈이 나가면서 내 머리 위에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다. 집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저그 뱀의 색깔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 저희 아이는 그날 꿈에서 예수님이 뱀을 쫓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또그 오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이제 병 안에 죽은 뱀, 갇힌 뱀을 꿈으로 이제 보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사람한테 동시에 이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뒀죠. 그리고 아이가 그후로 상당히 더 괜찮아졌어요. 이미 안수기도 받고 1월 이후에는 진짜 잘 잤거든요 그러다가 간혹 애가 이제 다리를 밤에 막 움직이면서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럴 행동들을 취했는데 적금 환상 꾼 후에 어, 굉장히 좋아졌어요 2023년 1월 11일에 종교여행관에서 이제 영상 올려도 된다고 주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2018년 12월 4일에서 5일에 어, 주님께서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 1년 후 2019년 12월 27일 주님께서 유튜브로 연결고리가 되게끔 하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반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이제 4년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횟수로 5년째 되는 이 영상을 오픈하는 날 드디어 오픈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곧제 영상을 보시게 되겠죠. 종교의 영들이 주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그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하나 지켜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번 영상은 앞으로 종교의 영들에게 닥칠 일들에 관한 영상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